<웃음> 잡았다 <웃음> 아, 자 결국은 네. 낚시를 하네요 오늘은 네. 낚시할 데가 없어서 <웃음> 요즘 파도가 심, 심하니까 진짜. 네. 미끼는 뭘 하는거야? 네? 밥? 야! 여기 있 요거 요거네. 미끼가 이거야? 네. 참 어쩔 때 제가 미끼가 없었을 때 잡은 적이 있어요. 미끼 없이 어떻게 그냥 넣는데 애들이뭔줄 알고 달려오는데딱 쳤는데, 그러면 그때 이제 뭐라 하면 이제 훌칙이라고 하는 거지. 그냥 훅해서 훅 해서 그냥 잡는 거야. 밥 풀러는 미끼를 하고 있어. <웃음> 야, 나 참. <웃음> <웃음> 끼는 게 일이거든, 이게. 응? 그걸 귀찮아하지 않아, 그치? 네. 근데 되게 귀찮지 않아, 진짜? 그치, 이 맛이지? 이야, 그스마그 그 사이로. 들어가냐, 여기. 야 대단한데. 자고라모야 <웃음> 어! 바 떨어졌다 과연? 잘꽂아 되는 거 아니야? 잘못 잘 꽂는 거 아니야? 울이 아닌 칸이 아니네 어? <웃음> 네 그냥 나중에 그 보라고 됐다. 제대로 깨야지 안 빠질 거 아니야? 확실해? 아, 잡힐 것 같아? <웃음> 봐야지 잡히는 집. 빠진거 아니야? 그렇지 <웃음> 그 재미지 응. 대단하다 현이는 응? 뭐예요 어? <웃음> 구경하는거야? 현이는 어? 낚시 보인다. 싫어요? 야. 오! 잡았다! 아, 도망갔다! 잡았는데 도망갔어. 야, 기분이 어때 그때? 좋아요, 좋죠. 근데 잡았는데 놓쳤잖아. 네. 그 놓쳤는데 기분이 어때? 좀 실망이 돼. 좀 실망이 있지 아무래도. 네. 야, 그 잡네. 잡는 게 쉽다니까. 도도한테는 쉽지.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밥을 몇 개를 쓸까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마리를 했는데 어. 두개 썼어요 이게? 처음에? 야, 그조그만게손 느낌이 와? 네, 제대로 네. 물었다, 예. 네. 아, <웃음> 네. 야, 입자을 입으로 제대로 물었네, 그래도. 네, 다 먹죠. 야, 등에 막 낚이는 게 아니라 입에 딱붙네 네. 야, 얘는 아까 전에 눈에, 입에 뚫려서 눈에 갔다, 지금. 그치? 네, 눈에 응. 야, 모르겠지? 나무에 걸렸네. 아, 이것도 어떻게 해치할까? 과연. 빠진다, 그러다가? <웃음> 아, 옳지. 나무를 아, 치워야 물을... 야, 치우면 뒤에 한번 쳤다. 나도 얘바도 물에 버리니, 다시? 뭐? 자연 환경을 모르네. 어? 자연한 걸더 배워야겠네, 도도가. 네? 자연 환경을 더 배워야겠어. 어떤 거예요? 자연 환경을. 자연 환경을 환경보. 어? 환경보. 음. 이게 뭐한 음. 마리만 더 잡자. 네. 그만지에 잡고 힘들어. 아니, 들어가자마자? 참. 와우 우다 현이 기분 어때 너는? 형아 계속 이게 넣자마자 빠지는데 어? 네? 넣자자 빠지면 현이 기분 어때? 나빠 나빠? 는 아닌가? 안아 그래도 빠지겠는데? 네낄때 보니까 제대로 안 끼네 아 카운이 형 아니면 카운이 달라고 그래 아빠 도 달라고 그랬는데 있어 카어요 달라고 그래 아, 어데다 달라고 그래 니가 와서 제가 제가 제가 달라고 했랬어요 근데 이걸 줬어요 아니 카운이 어 그때 달라고 저는 그렇지 밥 달라고 하면 되는건데 밥을 달라고 그래야지 카운이 요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 포인트가 달라졌어. 아직 밥프 달려 있어. 뭐. <웃음> 아는데아그 조금 남은 거를 그거를 안 되겠지 이거는 에이. 너무 작지? 네가 봐도? 가자, 가자 아줌마한테 카니어 달라 그래, 이리와카니가 네. 그 눈이... 뭐야? 밥. 밥. 낚 놔두고 그냥 기억 달라 그럼 이제 좀 먹게. 먹는 거 하고 때삼 대잖아. 카빙이요. 가야지. 방금도 있잖아이요카안 왔냐 왜? 이 컴이. 언제 이요밥안 어. <웃음> 먹을 거 너? 네? 라밥안 먹을 거? 너거그러면두개더 뭐 달라고 그러지. 현이 밥안 먹을 거야 꼬꾸라? 남은 걸로. <웃음> <먹을> 거예요. 왜? <웃음> 야, 이만큼만 돼. 손기다리 놔두면 아, 되잖아. 저거. 아, 어 오케이. 오가이어이제 아, 음, 아, 아, 아, 뭐, 어때? 오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먹을 수 있는거야? 몰라요 이라 몰라? 네. 튀겨먹잖아 튀겨먹어요? 어. 있나? 꼬꼬리 기 나다. 어이, 너계아주도니 아까 좀 봐. 뭐 밥? 음. 밥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? 꼬꼬락에서 음. 다랑 자기라해서 어, 잘 들어와. 꽉 끼네, 그렇 확실히 다르네. 네. 자, 비장의 카운니이가 나왔어. 네. 과연 고연. 과연 과연. 음, 과연 음, 음, 음. 확실히 안 떨어지네 밥알이. 여기 게 찾은 아니에요? 여기 저기 포인트를. 어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? 오! 나았다 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그게 낚이냐, <낫겠냐>, 그게? 어? <웃음> <웃음> 웃긴다. 아 <웃음> 걔도 제대로, 제대로 물었네, 그냥. 어? 숱들 같네, 그냥. 참 아, 웃기네. 야, <목소리도> 아, 그렇게 한참 갔자기또 자주 옮겨가지고 또따고 있네. 참, 멋있네. 아, 한참을 잡았어, 한참을. 어. 우 이게 볼라나. 뭐, 매기 같은 것도 잡았어, 이게. 아, 어, 우와. 아, 맥이다. 아, 나봐 얘들아. 사람 <웃음> 나는데 그렇게 두 시간이 3 시간이 지나가고 아세 시간 3 시간 했지, 그렇지? 세 시간 했지. 오. 어. 오빠는 아직까지 몇 주르고 있어? 빙박. 시 어다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 여기까지 한번더 하겠다는 도도의 <웃음> 진명 아, 도도! 가자! 가자! <웃음> 오늘, 오늘 기분 어땠어요? 그냥! 근데... 그냥 좋아. <웃음> 한번 봐야지 다음에 다음 <웃음> 가거라 그래? <웃음>